여러분들 마크 괴담에 굉장한 실험실입니다. 오늘 다룰 마크 괴담은 바로 해골 그림 괴담입니다. 너무나 평범한 그림입니다. 그러나 해골 입을 보니 무언가가 들어있군요. 마치 청바지의 바디자락 같군요. 청바지라면 스티브? 아니면 1편에서 다뤘던 히로빈일까요? 아니면,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스킨일까요? 아, 워든도 비슷한 색이지만, 패스. 뭐, 자세한 건 모쟁만 하겠죠.